미안하다 이거 보여주려고 어그로 끌었다. 드디어 몇 년째 아누비스 외모 뭐 리우리응 싫 아니야. 진짜 세계관측 강자들의 외모다. 그진따같던 아누비스가 맞나? 진짜 악리이세는 전설이다. 진짜의 나 날에 태어난 아누비스 정체가 궁금했는데 악리 집안의 DNA에 그렇지 못한 잘생김 외모 덕분에 가슴이 웅장해진다 동화나라에서 무슨 일을 당하고 저렇게 타락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너무 감격스럽고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지금 2020년인 트위터 트렌드에서 아누비스가 실드까지 뜨고 상상도 못한 정체였다 이미 나도 예전부터 아누비스 정체 악리세였다고 예상을 뻔하게 했지만 너무 충격적이게 키가 크고 잘생긴 동봉씨의 섹시한 수염까지 있어서 아슈 박사님이 왜 앙리세랑 친했는지 이해가 더라 지금 그리고 껌의이가 아니라 나무이티에서도 복습과 예습을 했는데 너무 설렜다 근데 이 테론이 잘생니 캐릭터들을 다치게 하거나 죽이는 걸 좋아하는 장르임으로 기대하면 멘탈 날라간다. 와 이건 턱 진짜 솔직히 외모만 봐도 멘탈이 미국으로 간내 모습까지 보이고 말았다. 이래서 내가 테러내 벗어나지 못하고 헬림스랑 앙리이세 외모 보면서 아누비스 충성충성 그리고 앙리이세님 충성충성하지 왜 카인이 왜 여기서 활동하는지 이해해버렸어. 아 그리고 이건 tmi인데 아. 그리고 이드나 너 흑발 짧더라 빨리 아누비스랑 우리 런너들 막장 까는 거 보고 싶어 그리고 라라 공주 삼아도 우리를 미치게 카인날 파는 사람들 너무 심장에 핵 쏘는 것까지 못 봐주겠다 흑흑흑 여러가지 감정이 복잡하네 아무튼 아누비스인 악리이세님은 진짜 최고의 통화나라 빌런님